자이 선생님 이거 지금 저 들어온 방제 몇년 차지? 지금 저희가 8년 8년 차요 네, 8년 차요 뿌리고 났을 때 벼에 네. 약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묻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낮에는 몰라요. 해가 낮에 떠 있을 네. 때는 모르고 아, 아. 이제 이제 해 떨어지고 이제 저거 이제 하면은 약이 어느 정도 묻었다라는 느낌 이 있고요. 또 음, 음. 이제 아침절에 음. 이슬이 내렸을 때 이렇게 딱 보고 음. 나면 네. 약이 약 묻은 데는 표가 확 나요. 아 그래. 네. 아. 느낌이 있구나.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드론에서 친환경 약을 쓰는 사람들을 거의 없고 다 농약을 쓰잖아요. 지난 농약을 쓰는데 그, 그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가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는뭐 친환경 뭐자담오일처럼서가지고뭐 효과 있냐 없냐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그런 데서 8년 동안 오면서 잘 버티는 거예요, 보여. 그 사람들 화학농약 쓰나, 는거쓰더 어. 저희 이거 자닮농약 쓰나. 어. 뭐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다고? 네. 그럼 화학농약 해서는 뭐야? 화학농약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화학농약을 쓰니까 예. 써야지만 방제가 된다고 그걸 믿고 계시는 거고 어. 이걸 이제 효과를 안 보셨으니까 이걸 아예 음. 사용을 안 하셨으니까. 음, 음. 근데 사용을 하고 나면 음. 뭐 차이점이 없는데 굳이 그걸 사서 쓸 필요가 있겠냐라는 아, 생각이. 차이점이 없다. 네. 어.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예. 100% 다 자담농약으로만 한게 아니라, 음. 일부는 자담농약을 쓰고, 일부는 화학농약을 썼었어요. 아, 그렇게. 예, 근데 차이점이 없으니까 아. 두 가지를 놓고서는 한두해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음. 근데 차이점이 없으니까 이제 전, 음. 전량 다 바꿔버린 거죠. 자담농약. 아, 그렇게. 그럼 여기서 현재 하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글쎄요.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몇번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어.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젊으신 분들도 <웃음> 아니 돈을 네. 갖다가 10분에 이, 20분에 절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네. 별 다른 초황농이아고 차이도 없고 응. 한번 해봐라 응. 했는데도 그냥 어, 너 알았어 이 대답뿐이지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아 이게 고정관되면 아, 그만 쉽더 그렇죠. 예. 네. 네. 네. 근데 친환경 어, 하시는 분들이 먹놀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거든. 거기 어. 이제? 어, 그거 피해 없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아 지금 네. 약을 타는 거요? 예. 아, 아 여기 여기 약통이구나. 예. 이면리도 짜리지? 예, 20리터요. 20리터. 예. 아그 지금 이제... 뭐는 거요? 유황이요 자담 유황몇 cc? 5 0 0 c c 요 500cc. 삼 300cc. 300cc. 예. 예. 예. 생수병 그 500밀리 짜리 보시면 예. 그 나벨 붙어있는데 밑에 부분만 이렇게 쓰시면 아. 이 정도가 딱 300밀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20리터 300밀 300cc. 예. 300cc. 응. 근데 전에는 이제 처음에 1차 할 적에는 200cc만 넣었어요 었 근데 이제 뭐가지다 올라오고 지금 음. 때는 이제 병이 이제 좀 심할 때가 있을 것 음. 같아가지고 음. 약시실을좀 제가 한 100ml 정도 더 올렸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200에서 3 0 0 사이에 쓰시는 거예요그 예, 예. 다음에 이제 은행 삶는 물은 이리터 예. 2리터 예. 이 해가지고 온 거구나 예, 예, 예. 이제 농약병이 2리터짜리니깐요 예, 예. 거기다 그냥 한병 해가지고 부어버리고 어, 은행은 직접 삶으신거예요예 어, 어, 어. 겨울에 삶아 놓은 거고 아, 그래? 음. 오일은 예. 2리터짜리 해가지고 4등분해서 써요 그냥 아그러니까5백0 정도? 예500 네. 정도 들어가는 어, 어. 거죠 렇게 넣어서 이건 물은 연수? 아니요 저희는 그냥 수돗물 쓰더라도 괜찮더라고요 아, 잘 섞이고 아, 수돗물 써도 네 예, 그냥 어느 정도만 좀 넣고요 예. 이렇게 좀 한번 흔든 다음에 음, 음. 흔든 다음에 이제 물을 집어두면 예. 잘 섞여 뭐 예. 엉기고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 수돗물이 좋은가 보다 여기는 예. 저희는 엉기고 지금 이게 자담유황자담 자담예요왕을 일 함께 뭉거에 다예아 자담유황자담오일 자담우항, 넣고 그냥 물을 채우는구나 예. 흔든 다음에 예, 예. 자담 오일, 자담 주황 넣었을 때, 원액 끼리에 넣으면 약간, 뭐, 그, 뭐야, 엉, 엉김이 생기는데, 그냥 흔들어서 대충 쓰는 거네? 예. 네. 아. 그러니까, 물을, 이제, 오일이랑, 유황이랑, 은행이랑 집어 넣고, 물을 조금 한, 한 2, 3리터 정도? 예. 네. 넣으신 다음에, 음. 흔들면 잘 섞여요. 아. 전에 엉기는 게 없어요. 아. 음. <웃음> 엉기거나 되면 음. 부을 적에 음. 부을 적에 엉기는 그 저게 보이거든요 아 근데 그치 아니 물 색깔 보니까 네. 물이 좋은 거야 엉기지 않고 거품도 잘 나고 어, 어.